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산 곱셈에서 10이 넘지 않는 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자 주산 곱셈 할때 처음에 뭐라고 랬죠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는 시작점 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은 오늘, 오늘은 오늘 곱해서 10이 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자,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너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2 곱하기 4는 8 10이 넘지 않죠 3 곱하기 3은 90이 넘지 않죠. 이런 걸 10이 넘지 않는 경우라고 해요. 자, 그럼 34 곱하기 2에 대해서 해보겠어요. 자, 뒤에서부터 털고, 자, 하나 둘셋 여기서 시작하는 걸 알겠죠? 그럼 먼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간다고 했어요2 곱하기 30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 둘셋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걸 알겠죠? 2 3은 6, 6, 10이 넘지 않죠. 한칸 뒤로 가서 6, 6, 0 다음. 4 곱하기 2할 거예요. 한 자리, 두 자리, 자 4. 한 자리, 두 자리 여기서 나야 되는데 4, 2, 8, 10이 넘지 않네요. 그럼 한칸 건너서 8 이렇게 해서 더 하니까 68 답이 68이 됐어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7 곱하기 3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세 자리인 건알겠어 하나, 둘, 셋. 자, 하겠습니다. 3이 6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6 됐습니다. 다음 3 7 2, 21, 하나 두 자리에서 21 그대로 더하니까 8 0일 됐습니다. 다음 54 곱하기 6, 하나 둘셋6 5 30 그대로 10이 넘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죠. 그다음에 6 4 24자 알겠죠? 자두 자리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세 번째 문제 잘 보세요. 제가 형광펜치라는 곳 있죠? 거기가 보수에 대해서 나오죠 해보겠습니다. 158고요. 하나 둘세 자리에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7428맞습니다 다음, 37321을 놓을 거예요. 자, 한 자리, 두 자리, 20을 놔야 되는데 1밖에, 10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21, 알겠죠? 자, 곱셈은 계속 더하는 거,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 더해서 자리점 잡는 거 정확히 알겠죠? 지난 시간은 곱해서 10이 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뛰어넣기라고 랬어요 알겠죠? 자, 다시 다음. 교과수학. 교과수학에서는 시계보기를 하게 해주세요. 자, 시계보기. 어, 처음 시작할 때는 긴 바늘과 작은 바늘이 시와 분을 가리킨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최소한 정시와 30분 읽기를 해주세요. 네. 그거 정확히 알면은요. 어, 친구들 그 시계 과정은 초등 1, 2, 3학년까지 나와요. 3학년까지 시, 분, 초를 더하고 빼고 하는 게 나오니까요. 정확히 시계 볼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계 어려워하면 시계 벽, 벽걸이 벽 시계 숫자 나온 거 있죠? 거기에다가 50, 1 15, 20을 쪽지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5단도 쉽게 외우곱셈의 5단도 쉽게 외우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쉽게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부터 100까지 쓰고 읽게 해주세요. 자, 10, 20, 30, 40, 50에서 100까지 직접 써보면서, 자, 모를 쓰고라고 그랬죠? 친구들 어리니까 글씨, 손에 힘이 없을 수 있으니까, 4피언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다음, 오늘도 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곱셈은 계속 더하는 거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에서 자리점 정한다는 거 알겠죠?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너뛴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자, 34 곱하기 2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 검지 털고 하나, 둘, 세자리에서 3, 2, 6, 10이 넘지 않음으로 한칸 건너서 6 2 곱하기 4, 하나, 두자리에서 시작하는데 10이 넘지 않음으로 한칸 뛰어서 8 알겠죠 68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요구하겠습니다 43 곱하기 7나 둘, 3 자리 사는 거 알겠죠 4 7이18 해서 280 됐어요 다음 7 곱하기 3여기한 자리 두 자리에서 하는데 더할 수가 없어요 10 밖에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네맞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21 그래서 301이 나왔습니다. 자, 친구들 제가 각 과정별로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 키포인트 적어줬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더하고 도, 또 곱셈은 계속 더하는데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 아, 앞자리 올 아, 죄송합니다. 곱셈은 계속 더하는 건데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는 자리점 그리고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너뛰는 거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